왼쪽 보고 치셔야돼? 돼. 돼. 돼. 돼. 돼. 돼. 치셔야 돼. 돼. 내가 보니 저거 갖고 오신 이유는 무겁게 만들어 헤드안 하려고 아, 근데 헤드업 <웃음> 여기 있어요. 거기. 네. 티티는 티는 몰라요. 넘어갔어? 아니, 공 여기. 티, 티, 티는. 티는 몰라, 아니, 공은 여기 공 저기. 빠진 <웃음> 아, 거 맞지? 어? 빠진 <웃음> 어, 봤어? 내 주특기야. 내내 주특기. 어. 근데 룰이 바뀌었어요. 예? 네? 내가 칠 의도가 있었는데 어. 공이 티박스를 벗어나지 않잖아요. 그럼 무발타로 다시 칠수 있어요. 어, 아, 진짜? 네. 새로 새로리. 어 올라갔다 안 빠졌다 쟤 너무 멀어. 너무 멀어. <웃음> 춥다. 왜? 응. 얘 공이 아닌데, 씨앗가대. <웃음> 아이고. 왼쪽 보고 치세요 왼쪽이요? 네. 아아 아, 아, 너무 웃겨 <웃음> 이다이랑다는 듯이 아, <웃음> 아, 아. 아니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다고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벙안되는구 <웃음> 벙커가 안구나 <되는구나. 웃음> <웃음> 어. 어. 가고 어. 나도 너무 많아. 나도 지금 숨질 된 거지. 와. 어? 아이. 엄마. 나 이거 찍었어.